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곳에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교사님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귀한 열매를 거두는 성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곳에서